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헐,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어, 저희가 어, 우리 버거 형이랑 한번 찍었잖아요. 근데 그 찍자마자 굉장히 어, 극노를 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자타공인 연예인 싸움 일장 안일군 씨입니다. 마랑 나와! 반갑습니다. 은행움일이란일번입니다 <웃음> 근데 뭐,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웃음> 아, 좀 벗어도 될까요? 아, 그러네요. 벗어도 아, 돼요. 시... 저는 헬스장에서 뭐 웨이트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어, 어, 저는 그냥 물가, 그 자연 같은 데서 에 네. 바위 같은 거 들었다 놨다 하고 네. 뭐 그런 거몇 킬로인지도 몰라요 오늘 목표가 일단 버거 형님이 이길 수있으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건 변명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걔는 체급이 해비급이고 네. 저는 아주 이 경량급인데 네. 이거, 이거예요 버거 형님은 되게 못 치신 거예요 뭐 경량급보다 훨씬 못 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길 거예요? 아니까요 그것만 저희가 아, 이기죠 제일... 이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그럼 우리 연예계 쌍일장안일군 씨의 3대 측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해야 마시지. 안일군 형님의 3대 측정을 할 건데 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한 70은 나와야 아, 우리 70은. 버거 형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자! 안일군 형님의 벤치프레스 첫 아, 도전 40kg입니다. 오케이. 충분해요. 아, 눈이 너무 부셔. 눈이 너무 부셔. 네? 어, 이제 못 하겠어요. 끝. 끝내줍시다 어, 눈이 부셔서. 제가 아, 그럴까 봐 준비했어요. 그거 좀 줘봐요. 아, 네. 이미 뭐? 조사를 다 했어요. 약간 좀 준비했어요. 아이씨, 좀자십시다 아, 합시다. 아이 진짜 씨. 울솔이는 나의 모습. 아휴, 1일 1강. 1일 아. 1강. 40kg 성공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바로 50kg 갈게요. 50kg. 어 가벼워, 가벼워. 고마 출자 터우 아, 지금 이게 이게5 0 k g 요이게 50이에요. 한3 시간도 할수 있어요. 와 알겠습니다. 더, 그럼 저희는 더줘요 껴줘, 60kg로 갈게요. 오케이. 자, 60kg입니다. 야 쉽다. 더 끼워 주시오. 갑시다 그냥 더. 자 우리 형님 70kg 도전입니다. 잠깐만. 네. 업뉴 지금 성공했어요. 그럼 저희가 네. 천천히 올라갈까요? 아니면 지금 10kg씩 올라갈까요? 천천히는 몇이에요? 이제 75kg로 갈 거예요. 75로 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검어. 자, 1 2 3 4 2. 업! 어? 어? 아, 상향 좀상 아, 어? 아니, 미리 아니, 미러시라니까 자, 하나면서. 업! 쭉! 자... 네, 야! 조금만... 야! 야, 이 자, <웃음> 야, x x x 올리세요 야! <웃음> 올려보세요 올리세요 <야!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아, 어머니! 자, 조금만 더! 야! <웃음> 야! 야! 그러면 75 말고 72.5 하실래요? 좋습니다 아, 변혁의삶 아, 씨... 1등 안일곤씨의 벤치프레스 72.5kg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자, 그렇지. 하나, 둘, 셋. 오케이, 뺄게요. 오케이. 한번.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힘다 빠졌네. 어, 밀어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야이, 아, 아, 아, 아, 힘다뺐어힘다빼져서 <웃음> 그런 거야 이거. 아, 억울합니다. 그 형님 복싱해 봐서 알겠지만 뭐 라운드별로 또 그런 전략있잖아요 저희는 두 가지 종목들도 막 남았기 때문에. 네. 아요 220을 향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제 150kg 남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데드리프트인데 네. 저희가 데드리프트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뭐 해보실래요? 그냥 바로 갑시다. 실전이지 인생이 뭐 연습이 어디있어 인생이. 저 어. 데드리프트 1차 시도 40kg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가시죠. 업! 우와! 네. 아니, 그냥 저 생각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아, 아, 그래요? 약간 유연하신 것 같은데 <웃음> 스포츠는 잘 되잖아요. 자 이제 2차 시도 6 0 k 로 진행할 건데 충분하시겠죠? 해봅시다 그럼 뭐, 뭐안 되겠어 요 이거 좀 텐션 두시고 좋아요 업! 와 얘들아 형처럼 외소하다고 주눅들지 마 형처럼 다할수 있어 아 이거 뭐 뭐더 합시다 빨리 뭐. 3차 시도 8 0 k m 입니다한 마디 해주시죠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어. 팬분들도 계시고 나 너희들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형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파이팅! 자 업! 아 지금 전략적인, 제가 또 머리가 좋은 편입니다 지금 조금 지금 생각을 했어요 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5kg씩만 더꺼아서 90kg 한번 도전해볼 건데 네. 정말 다치지 마시고 네. 네. 자 90kg 도전입니다 업! 아! 진짜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까? 제가 네. 심판의 권한으로 네. 이제 여기서 좀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선수 보고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 내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고. 음. 음. 저희 마랑티비 지금 최고 1등이. 네. 경량급인데도 불구하고 250kg. 경량급이 250갔어요? 250갔거든요. 아, 또이또 또 이게 또승벽 생기네. 네, 그래서 아, 저희가 일단은 네. 버거형님의 220kg 기록을 먼저 가고 음. 이기고 그다음에 한번. 1등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배웠을 때 충분할 수 있을 것같은데 네, 예, 한번,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쿼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40km부터 도전할게요. 스쿼트 1차 시도 40km입니다. 자, 컴버! 아, 간편합니다. 예. 40kg를 예상대로 가볍게 네. 하셨고 나머지 20kg만 하면 이제 버거 형님의 기록에 도달합니다 우리 마랑TV의 경력급 1위까지 해볼 수 아. 있지 않을까 아우 땡긴다! 목마르다! <웃음> 와 빨리 달리고 싶다! 60kg 바로 도전하시고 네. 생각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버거더너 좋겠다 나랑 비교해서, 나 비교 대상 돼서 <웃음> 도전! 업. 어!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자,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목표 220kg를 달성을 했고, 예, 예. 이제 경량급 최강을 보유하고 있는 김민규씨가 계신데, 어떻게 못 먹어도 겁니까 아, 오늘 깨고 가겠습니다. 아... 깨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드레날린이 목소구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아드레날린 지금 뭐, 몸짓으로 뭐 어떻게 표현 가능하십니까? 예. 아, 와이프 씨가? 아드레날린 여기서. 아우, 힘다 뺐다. 아 갑시다 빨리. 아유 씨 아무 생각을 시키마. 지 아유 씨 가자. 자겠습니다. 나어자 아니고네 아름다운 도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80kg 도전입니다. 야, 어! 자 아! 오케이 자 일단은 10kg가 남았지만 5kg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준비 되셨죠? 예 갑니다. 자 그래서 업 미라 짜짜짜 야! 오케이. 쉬. 자 일단 지금 네. 딱 5kg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5kg, 5kg 네. 남았어요? 네. 아, 제가 봤을 아니. 때는 이제 이 스쿼트를 더 아쉽지, 아쉽지만 약간 좀 도전을 어? 여기서 멈춰야 되는 예? 것이 맞지 않을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돼안돼 이거는 나못가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아 근데 다나 그러면 내가 억울한 게 뭐냐면 데드리프트 나 아까 더들수 있었는데 왜 멈추게 했냐고 아무리 <웃음> 나를 뭐 보호해 주려고 그러건 알겠는데 난더할수있다고 <웃음> 기회를 줘요. 어, 그러면 은 약속, 네. 약속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절대 다치지 않기로. 예, 안 다치겠습니다. 진짜 집중해서? 예, 진짜, 집중해서. 진짜 장난 안 치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자, 예.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데드리프트하 가러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kg 더나가서 1kg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이 또 나뉘고요. 예.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부상 없이 운동하는 겁니다. 야, 맞습니다. 자, 업! 어! 좋아요 안 누르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일권 씨는 경량급 250을 달성함으로써 공동 1위로 등급하셨습니다 1위. 저는 솔직히 지금 여기서 공동 1위보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저희들께요 저희들께요 저희들 제발 나 해줘요 나대말나더 들고 싶단 말이야 <웃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기서 보면 만족하고 <웃음> 네. 더 이상의 부상이 없는 운동을 했다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하여튼 뭐 돌아가겠습니다. 아, 네, 정말 잘하셨어요. 어, 마지막으로 네. 어, 이제 운동을 이제 지금 해보셨지만 네. 또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과 또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 때가 힘든 게 아니라 하기 전이. 그래서 시작을 하면 시작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어, 운동을 시작하세요.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항상 뭐든지 도전하는 멋진 젊은이가 됩시다.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야 네, 지금까지 이아놀자게안일권 그리고 마랑 TV 마랑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